세무서에 말해 갔안 먹었잖아 당황스러워 사실 왜냐면 나는 그돈 받다가 인생이 바뀌었어 지금 아 진짜? 음. 너무 행복해 지금 사실 제어고있리 혹시 그 동안 저한테 스트레스 받았던 분 있어요? 알보칠로 저한테 복수할 기회 드릴게요. 아, 까요알 음, 해주실래요? 네. 어디?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. 지금 표정이 지금. 낭낭하게 어게겠다 아아 알고칠 직방이야 근데 오라매디 펜슬 잡았잖아 아네알고칠의새동기애가 가득한 치료의 현장 한번더 <웃음> 치료 치료 면 안돼 아아아아 응. Day. Fuck me, I'm looking in the mirror, so foggy, but I've never seen clearer. I don'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, and honestly, I'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.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. There's no risk if you don't try at anything, so I'ma just keep b y i n g everything. See you in the next life, have to be a better me. I don't think that my head's on straight,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-ray. What's wrong with me? I just feel weight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s till I suffocate. Better change my mindset, meditate. It's pretty cool that I'm alive in that better days. I c o u l d walk, see, hear, I should celebrate. I think I could change my mind, maybe elevate. l i v i t life every day, late at night, not okay. All I want, and I pray. All I need, I n o w a 오, baby, a I n <websitesishes> 그 기분 좋아 보여요, 근데. 저요? 제가 아프니까 기분. 의료적인 행위잖아. 좀, 좀 듬뿍 담아, 듬뿍 사랑을 담아 소작을한번 더. 어 이미 마비됐죠. 괜찮죠? 야 됐어. 아! 아. 싫어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세요. 선물하세요. 알보칠. 안개꽃, 이렇게랑, 아니는 이렇게랑. 안개꽃으로 해서 필러 넣어드릴까요? 잘 몰라서. 아, 이걸. 네. <웃음> 네네 엄머니님들좋아하는아 네. 어... 아니... 이런 그래요? 이런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왔어? 생일에 응. <웃음> 엄마가 와! 아빠도 안사주는꽃을 내가 사왔지 우리, 초등학교 앞에 있어 초등. 치고 저도 안 사진을 고사오라며 카페라테 안 카페 을 고치고, 저아 모카야?